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멤버 공지방에 공유를 해드릴 셋업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는 셋업은 GBP, JPY, 파운드 n d 시 n 차트이고요. 우리가 처음 생각한 셋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1 6 0레벨에 지금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준 모습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라인을 부순 상황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여기 마켓 석트처가 있기 때문에 서포트가 아주 간단한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그 다음 레지스 마켓 석트럭처 레벨이죠 이 정도 레벨까지 주지 않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살짝 위에다가 셀 리밋을 두어 가지고 삽은 162.06 타겟 같은 경우에는 161.07 아 타겟이 아니죠 엔트리죠 엔트리 같은 경우는 161 혹은 161.07 레벨 그 다음에 타겟 같은 경우는 158 레벨을 잡아주어서 이러한 움직임을 그렇죠? 하방, 가격 조정, 그리고 타겟까지 가는 움직임을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 상황이 이 캔들에서 나왔는데 이 캔들이 배열식 시 캔들일 때 제가 차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그대로 상방 움직임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상방 움직임 그래서 이 레벨에서 여기서 엔트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탑까지 올라가지 않고 왼쪽에 있는 레신스 레벨을 뚫지 못하고 그쵸? 왼쪽에는 레지센스 레벨을 뚫지 못하고 우 리스탑까지는 가지 않았고 내려오는 모습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하우스 이번에 제대로 주면서 트렌드라인의 리테스트 두번째 리테스트 레지센스 스트럭처 두번째 리테스트 그 다음에 하방의 움직임을 주면서 오늘 타겟 1대 3 비율의 타겟을 맞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뭐 100달러를 리스크를 잡았다 그러면 수익 같은 경우는 300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첫번째 파운드 앤 셋업입니다 이게 좋게 성공이 되었고요 두번째 셋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두번째 셋업 같은 경우는 US30 4시간 차트입니다 US30 4시간 차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트렌드 라인 세번째 터치 첫번째 터치 두번째 터치 세번째 터치 그 다음에 약간의 석터 레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추가 상승을 노리는 아주 간단한 셀업입니다. 현재 큰 움직임을 보시면은 밑에 아,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트렌드라인 그다음 이것을 상방으로 부순 후 업트렌드라인 그렇죠? 상방 추세선을 유지를 해주면서 계속되는 상방의 움직임 이것을 이용을 해주면서 이것을 생각을 해주면서 계속되는 상방 움직임을 캐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트렌드라인 포인트 세 번째 트렌드라인 포인트를 생각을 해주면서 가격 조정이 여기까지 나와준다면 t r y So, entry is 3,000, 6,000. Stamless is 3,000, 3 0 0 3 3, 3 4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3 3 3 7 5 타격 같은 경우는 3 4 4 6 6 이런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보시면 셀리 리 h e same as the same 3 3 6, 3 h e 여기서 트리거가 되면서 현재 약 1대 1이 조금 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터치를 하고 최대 여기까지 한 1대 2.5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을 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이 어, 레벨까지 다시 내려와 준다면 아니면 이 인가 아니면 은 여기 레벨 이 캔들까지 이 캔들의 위까지 만약에 내려와, 준다, 내려와 준다면 우리의 셋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면서 현재 상황에서 이 하이를 뚫고 새로운 하이를 만들어 주면서 우리의 스타루스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수 있는 것이죠 추세가 상방일 때에는 하이가 새로운 하이 하이로 만들어지고 로우가 하이얼로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저점이, 이제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그 저점이 그 전에 있는 저점보다 더 낮아진다면 우리의 셋업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스타스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30 같은 경우는 현재 약 1대1 정도, 아 비, 이제 처음에 보았던 1대1 비율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셋업입니다 달러엔 4시간 차트 고요 달러엔 4시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하웃를준 모습 가격 조정 스트럭처 레벨 리테스트에서 셀 리밋을 통해 가지고 엔트리 를 잡는 그러한 셋업입니다 엔트리 같은 경우는 129.87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130.797 타깃 같은 경우는 127.2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시면 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엔트리가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보실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줌을 좀 해보면 은 아주 정확하게 129.871이 트리거가 되면서 현재 약 1대1 정도의 비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타겟까지 현재 홀드를 할 생각이고요 스타스도 현재 관리를 조금 해준다면은 어 조금 줄여준다면은 뭐 이정도까지 잡아줄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타이 타이트하,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준다면은 이정도 레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위급을 생각을 해주면서 스트럭처 레벨 이상까지 만약에 가격 조정이 돌아와 준다면은 우리 세업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서 스타스를 이런 식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 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이정도 그냥 두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엔도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엔 같은 경우는 스탑이 이미 맞은 상황이고요. us30 그리고 달러 엔코 모두 다 멤버존에 제가다 공유를 해드린 셋업입니다. 영상 처음 시작했을 때 공유해드린 코드를 웹사이트에서 적용을 시켜 주신다면 은 평생 회원권 50% 할인이 되고 있으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코드를 이용해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